밑에, 여기. 플라스틱 쓰레기통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. 아, 아이고. 이거요 되게 편해 보인다. 되게 편해 보인다. 되네요. <웃음> 그런데도 살고 싶다. <웃음> 의자 짱짱한데. <깜짝이야>. 예. <웃음> 네. 자 식용유를 넣으면 넣을수록 맛있어지는. y e No, not yet. 아, 스턴 비프가 있는데. Watch it here. 낙지 다리들이 얘네 <웃음> <것 같이> 꼬였어. 있는 것들 꼬였어. 마치 형 인생 같이 꼬였는데. 형인생 아니야 이거? 네. 아, 이거? 내 인생 이 꼴이 내네 인생 아닐까? 아! <웃음> 우리 인생이었지. 음. 아이고, 샤워. 애프터 샤워 뭐야? 애프터 애프터 눈이 뭐였지? 애프터 저 <웃음> 그럼 애프터 샤워는 저녁 샤워라는 뜻. <웃음> 아, 저녁 샤워. 어. 그런 거 아니까? 샤워 후회란 뜻이지? 아, <웃음> 샤워를 후회한다 이런 뜻. 아니에 <웃음> 안 c 는데시 d in there. Little, come, long, l o n 카메라 n g long, long, l 오 n g long, long, long, long, l 고 n g l o 고고 학자들이 고고 칠봉있어는맞나 고고 칠 고고 칠, 칠 방. 방. 어? 으악! 으 어디있어? 잠깐 접시 하나 디더 있어야 돼 접시 하나 어디 있을까? 어 왜? 찔렸어 아. 자 이제 먹으면서 시작합시다. 엄청 많으니 빨리 와서 먹어. 여기 여기 어 중식이 교파전. 되게 잘 만들어 놓네. <웃음> 생각보다 <웃음> 중식이가 생각보다 요리 잘해요. 오징어랑 저거를 넣었어. 홍합. 홍합? 응. 오징어. 오징어랑 홍합 그다음에 그 쪽파.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해야 돼? 이거요. 이런 거는 봐아 이거, 이거 이제 로어도 되나? 그냥 스키드 아, 용으로 아, 어.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거 아니에요. 아니, 어. 고객님. 몰라?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그냥 저저저 방에서 바람물질, 2급 바람물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, 그래? 응. 어. 그러네, 그냥 너 손톱 칠한 건 봤어 그냥 손톱 칠한 적 2주 됐거든? 제가 건배 산업 하십니까? 이러하신 는에 뭐, 건강하고 네 <웃음> 응, 그래. 공연 좀 하고 내 훈연을 좀기약해보자 <웃음> <웃음> 아니 내년에 훈연이 <웃음> 우리가 좀 뭔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응.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. 자, 먹어봅시다 오케이. 아, 디야우다 아, 아, <웃음>